i s t j 는이 넓은 카페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까요? 한번 가보실까요? 제가 선택한 자리는 여기입니다.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강남역에 잠깐 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남역에 있는 알베르라는 카페에 왔어요.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2층 카페고 또 야외 정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망하기 좋거든요. 그래서 여기 멍때리기도 되게 좋고 해서 네, 1층에도 볼거리가 좀 많은데 어, 지금좀 멍때리고 싶어서 2층에 올라왔습니다.